이제 최근 근황을 좀 말씀드려보면, 한복 관련, 그리고 한복과 코스프레 관련해가지고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연재처는 포스트타입이란 곳과 네이버 포스트 두 곳입니다. 글을 연재하는 이유는요, 제가 한복도 좋아하고 코스프레도 좋아해서 코스프레를 통해서 한복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코스프레는 분장으로서 나를 표현하는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서 캐릭터를 빌려와서 차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죠. 인용이라고도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작업을 캐릭터를 인용해 올때그 캐릭터의 단어의 모습을 한복으로 변형해서 한복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서 저만의 캐릭터로 지금 제작하고 한복으로 분장을 하고 촬영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촬영했던 사진과 한복들의 모습을 모아가지고 독립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지런을 좀 떨어서 2022년 2월 정도까지는 원고를 완성해가지고 독립 출판을 할 예정이고요. 독립 출판을 하기 위해 지금 제가 딱 기간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제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하려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내게 알려야겠죠. 그래야 약속을 지키게 되니까. 그래서 연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제 3화까지 업로드가 됐어요. 첫 번째 화는 스펀지밥 한복. 두 번째는 이누야샤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링이라는 캐릭터의 기모노를 제가 한복 저고리로 디자인한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카드캡터 체리 관련된 한복을 다음 주는 네 번째로 영화 레옹에 등장하는 마틸다의 항공 점퍼를 모티브로 한 저고리를 이제 글로 쓸 예정이고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원고는 한 제15화 정도까지 완성이 된 상태고 계속 이제 수정은 보고 있고요. 몇 가지 좀더 내용이 추가되어서 나중에 완성본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이 빠른가요? 지금은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흥에 겨워서 얘기해서 좀 빠를 수도 있어요 나, 나중에 녹화하면서 좀 제가 확인을 해야 될것 같네요 빠른가 안 빠른가 이 책의 지금 가제는요 코로나19와 함께한 한복, 코스프레 로 지금 지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코로나 시기에 지금 제가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부터 시작은 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코로나19 터지고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외부에서 야외에서 촬영을 할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게 필수잖아요. 물론 마스크 안 쓰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저는 제 건강이 굉장히 염려되는 사람이므로 마스크를 꼭 끼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외 촬영을 코로나19 터지고서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촬영할 때 솔직히 얼굴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신체는 저거만 딱 보고 나다, 누구다, 이게 각인이 안 되는데 얼굴로 이제 사람을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얼굴이 안 나오는데 이게 촬영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동안 쉬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얼굴만 내 몸이냐. 원래 앞면이라는 말은 이 얼굴만 아니고 온 몸을 앞면이라고 했었거든요. 옛날 말이. 얼굴 빼고도 다내 몸이다. 얼굴 좀안 나오면 어떠냐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은 안 나오지만 몸 전체가 다 나니까 그냥 촬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촬영을 조금씩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촬영을 해보면서 새삼 느끼는 게 코스프레는 분장으로 나를 표현하는 예술이잖아요. 그 분장에는 의상이 차지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그 의상, 그리고 내 몸짓, 조금의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옳다구나. 이거 괜찮다. 좋은 방법이다. 나이가 더 들면 코스프레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어, 상태를 그냥 한번 그대로 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변화된 저의 촬영 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외에서 찍은 사진은 상당 부분 다 거의 마스크를 끼고 있을 거고요. 집에서 그냥 단순하게 찍은 셀카 형식의 사진들은 이제 얼굴이 보이는 상태로 찍힐 예정입니다. 마스크 쓰고 찍으니까 되게 좋은 게요. 리키파이, 그러니까 포토샵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보통 포토샵을 하면 거의 얼굴 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고 눈까지만 보이니까 굳이 리키파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편하더라고요.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의상 쪽에 저는 좀 눈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되게 노력해 가지고 만든 의상이 눈에 좀더 들어오니까 그전에는 제 얼굴 보느라고 좀제 스스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게 포샵이 잘 됐나 안됐나 근데 의상이 좀더 눈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되게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촬영을 진행 중이고 어, 책 나올 때까지는 이제 좀 촬영보다는 글 쓰고 다듬는 거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3월부터는 또 다른 작품들 계속 연속으로 제작하고 촬영하고 그렇게 또 계속 연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모아 모은 글로 또 다른 책을 내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반은 무지무지 많으니까 힘 닿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한복을 이런 식으로도 입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누군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